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, 아... 와 진짜 다 100대 겨울이야. 100대 겨울이 미쳤다. 진짜 저제스북 크로커다일 좋을라나? 패작 하지 마. 너하던 대로 해. 넌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, 네가 패작 하면 뭐 해? 아, 저거 내가 뽑 아야 되 는데 씨, 아. 어, 어, 도우. 어, 도우. 도우. 도우. 도우. 명우원우도케이 아우 이카샘 맞네 빨리 나가자 시간이 없다 오케이 계속 가요, 전진! 아 피해야지, 아이! 신상 진짜 싫죠? 짱은이 죽었죠? 백신상 들고, 형한테 까불다 죽죠? 일로 오세요 등 응, 일로 오시고요아 여기 지켜야 되는데 우리팀 또다 어디갔나요? 나 여기서 존버하는데 한개가 있다고 아이 상태에서 석화됐어 아 진짜 극혐이네요 오케이 가세요 진짜 이 정도 해줬으면 못 이기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좋아요 지금 계속 혼자 하는 기분이에요 적지가 않아요 아 한판? 진짜 제발 한판 슬림노크로 따지면 진짜 진급전 레벨까지 오를 이순간이 순간 0이 순간. 1 m m 의 이순간 176 이거는 질수가 없어 야 이거는 질수가 없어 절대 이건 절대 못 줘. 야 이거는 이거는 절대 질수가 없어 이상이이상이 이검 쓰면 절대 이거는 이거는 사이즈가 안 나와 저기는 아예 없거든 지금 근데 질 수가 없지 이거 자꽉 채우고 가요 원투 오케이 okay. 제거 부탁해요 나는 파대 잡으러 갑니다 아 레일리 아다굴만았네 아, 내가 검수가 씨. 블랙홀을 두 번을 쓰고 죽었어야 되는데, 한 번밖에 못 썼죠. 역시 그래도 다 백렙 대결이니까 치열하긴 합니다. 자, 킹 가게에요. 아, 일어나야 돼! 아씨, 죽이고 죽었네. 씨 진격띠, 진격띠, 진격띠. 이제 검수로 쇼 보자. 1분 남은 1분 10초는 일로 오세요. 우리 카세이에요원투 치고요. 오케이 뭔가 떠먹여주듯 맞죠? 뒤에서 치죠? <웃음> 지대로 나 이검수니까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, 안 돼. 지금 비실 때면 안 되죠? 아이원투쓰 이거 봐질수 없다니까 이거는 앞, 앞을 제대로 좀 보여주세요 버티고만 있어도 이겨요 딱밤을 때려주세요 오케이 아 올라갑니다 아주 손쉽게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아 이번엔 팀은 대진운이 아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대진원. 자, 좋은 대진원 속에서 자바로 MVP 히 봤죠. 그러니까 실력은 그래도 SS는 돼, SS는 되는데 잘하는 애들이 워낙 많은 거지. 자, 저쪽에서 파레림. 나 올라갑니다. 우올라갔다음 응, 올라갔죠. 아, 이제 쑥쑥 올라갔죠. 그래도 이렇게 아 SS올라가야지 하면은 계속 올라가면 자 레벨도 올라갔죠 데꿀띠아 좀더 안가